피하고 아못 피했고 응? 넷백 번지 <웃음> 이거 이거 What 제 거예요 아백펀지아 <웃음> <핵판치>. 아, 죽어! <웃음> 아뭐여뭐여뭐여뭐여나 이제 이길 거야 나 오늘 다 졌거든 약속의 제라오라 나먹었거요 하나 둘셋여아 <웃음> <야, 오. 웃음> 이거지 좋아 아궁 뺐어요. 아 나이스. 아 궁만 뺐으면 됐고요. 나 잡았습니다.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? 아니 사기 치지 마세요 진짜. 아, 나이스 아니. <웃음> 이거 내가 들어가서 휘둘러야 되는데. 자 일단 가디안님 잡아주고요. 이상의 이상의 꽃도 자, 잡잡잡잡 잡아. 나이스. 자 이거 이거다. 갈가보기 각이다. 갈가보기 먹어야 된다. 이거 지금 각이에요! 먹어야 돼! 진짜 먹어야 돼! 빨리 먹어야 돼! 이거! 이거 빨리 먹어야 돼! 진짜 빨리 먹어야 돼요! 와! 각잘 봤어요! 아이고! 아 그거 넣으시려구요? 아 그러시구나! 아이고! 궁극이 국무기 빠지셨는데요? 궁극기가 빠지셨는데요? 그거 아시나요? 붕하궁기가빠지는데요 <웃음> 잠깐만! 이거 안 돼! 안 돼! 이거 안 되는데 어떡까지이면안 돼! 여러분들 나 미안해! 이거 내가 구이가 그런 게 아니야! 지금 진짜 미안해! 이거! 야 쳐! 그냥 쳐! 이거 그냥 쳐야 돼! 이거! 다리 아니! 찍으세요. <웃음> 아! 찍으세요! 어그로가 끌리셨구나~ 아, 이고 우두카몬 좋을까? 이거 어그로가 끌리셨는데~ 아이고, 다 껴버리셨다. 아, 이고 낚여버리셨다~ 좋아~ 우두카몬 좋을까~ 아, 캐리에서 좋아~ 잠만 보, 잠만 보를 은근 많이 원하시는구나~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, 바둥바둥, 바둥바둥 바둥 한번 해볼까~ 하도 오랜만에 하고 기억이 안 나네? 약점 보험 들어야 될 거고 아 그지, 그죠 그죠 그죠 그때처럼 똑같이요? 아 그때처럼은 안돼 기압의 머리도 들고 나 저거 안 바꿨다 상처가 안 들었다 괜찮아 이기면 됩니다 네 이기면 돼요 아 어려울 거 없지 뭐어 약간 여러분들 저희 게임은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글 가는 줄 알았네 정글 아니구나 아 뭐지 뭐지 이거 이거 누가 누가 정글이야? 왜 투정글이야? 아니 왜 투정글이야 야. 아니 이걸 이기된다고? 아, 그걸 뺏긴다고요? 왜 뺏기죠, 그걸?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달무, 달코, 달코마님, 그거 가시면 안 돼요! 우리 죽어! 이거, 이거 먹어, 빨리 먹어. 빨리 이빈큐브 먹어요. 그렇지, 그렇지! 자, 일단, 바동바동 찍기 전에, 우리, 달무리나로 키워야 돼, 일단은. 일단은, 어, 잠만보도 잠만보지만. 근데 이거 나, 빨리 저거, 보이가 허... 아닙니다. 이거, 야, 죽어! <웃음> 죽어! 배치기! 나이스! 잡을 수 있어요, 잡을 수 있어요. 둘, 셋, 얌. 야마진 하하하! <웃음> 다+ 먹었다 안죽어! 아이고안죽어안죽어 안 죽어. 아! 배 치기 <웃음> 자 피하고 골들어갑니다 아이고 바둥바둥 빠둥, 빠둥. 하나 둘셋마지쩡넷 다섯 하아하아아면어까면어까 <웃음> 말까? 들어가 말까 일단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, 일단 자, 일단, 자, 일단, 자, 일단. 피하고. 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 이거 죽거든, 이거 죽거든, 이거 죽거든. 바둥바둥 도망갑니다. <웃음> 자, 일단 여기서 자고. <웃음> 자, 또 도망갑니다. <웃음> 아, 대박. 아, 쥐가. <웃음> 아이고, 우주면 좋을까, 이걸. 아이고, 아, 백하지 <웃음> 아, 안 되지요. 아, 자, 자, 자, 자, 같이 넣어요, 같이 넣어요. 자, 먼저. 아이고, 내가 먼저 들어왔네 <웃음> 좋아, 잘 버텨, 잘 버텨, 잘 버텨, 이거지. 아 오랜만에 핵펀치 잠깐만리까조그만나 여기 하나, 하나, 셋, 넷. 핵펀치. 아배지기어있어요 일로 와, 일로 와. 하나, 둘, 배찌기 하프.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냐? 핵펀치. 뭐야, 민영지렁이에요아 뭔가. 지렁이는 좀그러고 렁이라고 부를까, 우리 이제? 자, 갈가보기 갑니다. 자, 가디안 님이 앞에서. 뺏겨도 괜찮아, 뺏겨도 괜찮아. 하품, 나이스! 자, 지나 끝날 때? 끝날 때 제가 완벽하게 하품 걸었죠? 자, 이거지, 좋아. 아, 할 거지, 좋아. 이겁니다, 이거. 어, 내꺼. <웃음> 아이고, 한 대, 두 대, 세 대, 궁극기로 버팁니다 <웃음> 아 이거 좀 버텨볼까? 어? 하품 쓰고 핵펀치 두 대! <웃음> 아 좋아요 재밌어요. 아 재밌네. 오랜만에 잠만 받을 게 재밌네. 아 핵펀치 잠만 받지. 아 그동안 제가 안 했는데 아 다시 할까봐 뭔가 연골 좀 다시 해야 되나? 자 올라갑니다. 다시 올라가요? 자 버틸 수 있으신가요? 아못 버티셨어. 하품. 아이고 에이스버님 오시긴 하는데. 아하하하 저싸게 가는 거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막난형 영릉이 더 사기 아닙니까? 난 아무리 봐도 영릉이 더 좋은 것 같은데? 물론 잠만 보고 더잘 버티는 것도 있어요. 자 갑시다. 좋아 가보자. 근데 이거 조금 제가 세팅을 급하게 가서 그렇지 이거 제대로 세팅 맞춰서 가면 은 좋아요. 와 진짜 여전하다. 여전히 세다. 아 살짝 기다리고 저거 빠져야 되는데. 빠져야 되는데. 맹독이 빠져야 되는데. 하프! 자 우리 파이어러님 죽으세요. 둘셋 넷! 피하고! 아이고! 어찌 뭐좋 올까? 아이고! 맹동이 빠지셨는데요! 아... 어떨까 뭐좋을까 그거 빠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! 아... 됐어. 아 죄송합니다. 우리 팬텀 심진이 죄송해요. 저 그것만 노리고 있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? 안녕히 계세요? 하나, 둘, 셋! 어디 가시냐고요? 도망 가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? 일단, 버텨, 일단 버텨야 돼? 아 죽으면 안 되거든? 나 이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썼거든요? 하품? 하나, 둘, 셋! 바둥바둥! 아나 피해! 아 잘못 나가셨네요! 자 좋아! 골로 오러 가자! 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하품! 아 좋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죽으세요 아이고 아 죽으시라고요 <웃음> 아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아, 안 되지요. <웃음> 아 그렇게 잠만 걸쫓치면안 되죠 아 됐어 됐어 자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막남 어, 용님이 뒤쪽을 그게 피하고 아못 피했고 둘넷핵파지 <웃음> What? 제꺼에요! 아 핵펀치! 아 죽어! 아 모여 모여 모여 모여! 아 거를 넣어주세요! 두 분만 넣으셔도 200점 가까이 된답니다! 핵펀치로 먹었다! 아 좋아 대박이야! 아 진짜 뭐야! 아 핵펀치로 먹었어! 아 됐다! 비록 MVP는 못 얻었지만 아 바동바동 어음 아니야 아니야 바동바동 너프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우리 바동바동이라고 이렇 괴롭히세요 아 좋아 진짜 좋았어 아 됐습니다 아, 너무나 고생하셨어요